김정근, 이지혜, 꿀 떨어지는 일상 공개 행복한 미소. 이지혜가 남편 김정근과 행복한 일상을 공개했다. 이지혜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김정근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. 공개된 사진 속 김정근 이지혜 부부는 가정한 포즈를 취하며 셀카를 찍고 있다. 특히 두 사람의 행복한 미소가 눈길을 끈다. 한편 김정근은 6일 방송된 MBC 라디오 스타에 출연해 입담을 뽐냈다.